내가 결혼을 할수 있을까? 내가 집은 살수 있을까? 불안할 시간에 뭐라도 하자 그리고 생각했으면 움직이자 어나 직장 다니다가 때려치고 그냥 유튜버나 할까? 어 진짜 위험한 발언이에요 근데 유튜버는 처음부터 내가 대표고요 내가 주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어, 이 직업으로 4시간 잘 수, 아, 4시간만 잘수 없어요. 예. 네. 프로는 4시간 자더라도 계속 해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주가 됐을 때, 자기가 책임자가 됐을 때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직장을 다녀도 원래, 어, 뭐,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단계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유튜버는 처음부터 내가 대표고요 내가 주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잠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시작을 했는데 잠을 많이 줄이면서 열정을 보였던 사람이 그 사람은 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인드 자체는 이미 프로예요 예. 근데 아 그냥 대충 뭐 그냥 세 달에 뭐 한번 이렇게 영상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영상도 그냥 대충 찍어서 올렸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취미생활 정도로 볼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그게 이제 아마추어라고 불릴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거는 저도 아직 제가 프로가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네. 사실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20대 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가늠조차도 안 돼요. 왜냐면 저도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너무나 힘든 거를 공감하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진짜 요즘 20대 분들에게는 희망조차도 없을 것 같다는 라 생각까지도 들어요. 왜냐?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하든 내가 열심히 어떤 자격증을 공부를 해서 어떤 위치에 오르든 내가 결혼을 할수 있을까? 내가 집은 살수 있을까? 이 정도로 너무나 힘들어지고 난이도가 높아진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쪽에 불안하다고 아니면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게딱한 가지는 있어요. 그거는 시간이거든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어,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무언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움직이셔야 돼요 생각만 하는 건 절대로 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점을 생각을 했고 어떤 걸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일단 그게 깨지든 아니면 대박이 나든 열심히 해보시는 거 행동으로 이어나가시면 분명히 뭐라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일단 지배적이게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해서 되겠어? 아 내가 해서 되겠어? 아니면 주변에서 야 너가 그거 한다고 될것 같아?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다 무시하시고 하세요 네, 다 무시하시고 하셔도 날리는 건 본인의 시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쓰면서 날리더라도 배우는 게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국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저처럼 4시간 자면서 한번 뭔가를 해보세요 저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도 절대 안 하지만 4시간 자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본 사람들은 뭐라도 저는 그쪽에서는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안할 시간에 뭐라도 하자 그리고 생각했으면 움직이자 그러면 아마 그 불안감은 목표로 바뀔 것이고 목표로 바뀌면 좀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본인의 모습을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고 누군가에게 생활이 되었고 낙이 되었을 때 이건 모든 유튜버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고 뭐 가수분들은 내 노래를 남들에게 들려줬을 때 어떤 분들은 이 노래를 듣고 힘을 냈다. 아 나는 좀더더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 들으시잖아요. 시들무 콘텐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타인의 삶을 듣고 볼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들으시면서 누군가는 출근할 때 아, 난 출근할 때안 들으면 안 돼요. 혹은 운전할 때 졸음을 낄수 있는 정말 좋은 컨텐츠예요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가지는 몇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어, 암병동이나 어, 이제 암 환자분들 그리고 어,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CRPS 환자분들이 계세요. 정말 고통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뭐 병원 생활하시면서 제 컨텐츠 때문에 많이 힘이 되었다는 라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아 누군가에게는 이 컨텐츠 자체가 도움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특히나 귀신 보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음, 아직까지 우리 현대사회는 어 제가 귀신을 봅니다. 어 여기 귀신이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나쁘게 봐요.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시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채널은 익명으로 나가는 거기도 하면서 그분들에게는 정말 후련하게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에게도 그런 감사의 말씀을 좀 많이 들을 때도 있고 그리고 사실 또한 가지를 생각을 하면 아니 돈을 벌려고 직업이기 때문에 하는 일인데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 직업이 몇 개나 되겠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좀 많이 뿌듯한 것 같아요. 예. 네. 어, 일단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자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되게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나 직장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그냥 유튜버나 할까? 어 진짜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면 유튜버는 처음에 수익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말리고 싶어요 절대 일 그만두지 마, 마셔야 돼요 왜냐면 고정 수입이 없으면 진짜 굶어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 직업이 있다면 본 직업 끝나고 나서 내가 쉬고 놀 시간에 열심히 하세요 저는 이거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1년에서 2년 정도는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진짜 내가 이게 직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셨을 때는 혼을 갈아 넣으셔야 됩니다 내 수명을 깎아야 돼요 잠을 줄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하시게 된다면 정말 그 분야에선 최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분들 정말 정말 제가 많이 응원합니다. 네. 일단은 제 목표는 공포 채널에서는 어 뭔가 탑 이런 개념보다도요. 그냥 어 돌비하면 공포지. 혹은 야 무서운 얘기하면 돌비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긴 해요. 네. 그렇지만 뭐 구독자가 엄청 늘어나서 뭐 구독자 몇백만을 찍어야 된다 이런 목표보다도 그냥 어? 야 무서운 얘기하면 돌비 들어봐 아니 돌비 봐봐 좀 요런 식이 좀더 더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그것도 욕심이라면 욕심이고 그리고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컨텐츠 자체가 지금은 듣는 위주가 좀더 더 많아요 시청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나중에는 진짜로 제가 촬영팀도 딱 꾸리고 어, 재현을 제대로 하고 싶다 이 사연이 영상화가 돼서 제대로 재현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어 사실 이 컨텐츠를 하게 되면 범죄 사람이 무서운 공포도 많지만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말을 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으니 조금은 이해해 줄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제가 좀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편견을 좀 없애드리고 싶다는 라 생각도 많이 드는 게제 어, 앞으로의 목표이고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공포라는 자체는 그냥 단순히 무섭고 이러려고 듣는 분들이 처음엔 많아요 그러다가 어, 저희 콘텐츠를 들으신 다음에 아 이거는 무섭게만 하지 않구나 뭔가 교훈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슬픔도 느낄 수 있고 분노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드는 타인의 삶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컨텐츠를 들으면서 저는 운 적도 있고요 감동도 받아서 운 적도 있고 너무 슬픈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원하실 때도 있었어요 아 제발 저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하시는 그런 감정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빌로스 TV 시청자분들 제가 많이 부족해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오늘도 말을 잘했나 못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어, 저라는 김준현이라는 사람을 보시기 위해서 클릭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무조건 여러분들 그냥 영상을 시청하시기 보다는요 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정말 채널 운영하는데 하나가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돌비공포라디오라는 채널 그냥 한번 호기심에라도 놀러와 보셔도 되니까 한번쯤 꼭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상경결 경과도 좀 특이했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바 그냥 빨리 퇴사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